안녕하세요. 수민사 아빠입니다. 오늘은 알리에서 택배가 왔는데, 음 생각보다 구매가 잘된것 같아서, 요거 그냥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. 케이스를 한 4개 정도 샀어요. 뭐, 요런, 요런 케이스인데, 다 해서, 다, 다 해서 5.89인가? 아마 그 정도 있거든요 5.89니까, 대충 환산을 하면, 한 7,000원 정도의 케이스 4개 산 거예요. 배송료 포함해서. 뭐, 알리가 뭐, 저렴한 제품 사기는 굉장히 좋다라는 걸다 알고 계시니까요. 요거, 우선, 각각 좀 보여드릴게요. 요 케이스인데, 요 보테가 베네타, 네, 이미테이션인데, 뭐, 아이폰 유로 쭉 있어요. 저 아이폰 10S거든요. 그래서, 제가 기존에 요 파란색을 썼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검은색을 샀어요. 개봉기는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얘는 처음 사보는 건데 이제 실리콘 재질의 케이스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아이, 어, 아이폰 계열이고 이렇게 슬림한 저는 요 울트라 슬림 쪽으로 해서 샀고요 그래서 녹, 빨간색하고 저 연두색 두 개를 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원래 젤리 케이스를 잘안 쓰는데 그냥 하나 사고 보고 싶어서 샀어요 이것도 아이폰 계열이고요. 개봉기를 보여드릴게요. 뭐 택배가 왔구요. 저 케이스가 제가 기존에 썼던 파란색 케이스에요. 그래서 두께도 얇고 두께가 약그한 0.3mm 뭐그 정도밖에 안 돼요. 굉장히 얇고 손에 감기는 느낌이 참 좋아서 요거 써보고 괜찮아서 이제 검은색도 하나 더 샀구요. 네 저렇게 뒷면도 이제 어, 실리콘 계열? 뭐 그런 느낌이에요. 어, 저 제가 말했던 빨간색하고 연두색 케이스, 그 다음에 네, 투명 케이스, 마지막으로 네, 보테가 이미테이션 케이스. 뭐 알리 장점이 그냥 배송료 포함의 저가격이라는 거예요. 솔직히 한국에서도 잘 찾아보면 뭐 있기는 한데, 솔직히 7,000원에 4개는 좀 힘들고, 제가 보기에는 한 7,000원에, 한, 한, 군데에서 4개를 산다 그러면은 뭐, 한 만, 한 4,000원, 3,000원 정도 수준이거든요. 다만, 배송기간이, 음 아까도 보여드렸지만, 한, 한 달?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. 네, 똑같은 케이스고요 그냥 색깔만 다른 걸로 마음에 들어서 하나 더 샀어요. 뭐 이거는 뭐 핏도 잘 맞고 어차피 기존에 쓰던 거여서 네딱 맞는 그런 느낌입니다 예네 괜찮죠 예네 나쁘지 않아요 저는 아이폰 1 0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케이스고요 뭐 저렇게 꼭 자를 필요는 없는데 <웃음> 네 그냥 그렇게 어, 뒤에 이제 그 약간 폭신폭신한 느낌 사진 카메라로는 잘 안보이는 그런게 있고 한번 껴 봐야죠 예, 대충 잘 맞더라구요 껴 봤는데 제가 저희 와이프도 테네스라 와이프하고 아마 음, 바꿔가면서 쓸것같대요뭐 밑에도 잘 맞고 근데 뭐 음, 아이폰 정품하고는 좀 비교하기 좀 그렇구요 그냥 적당하게 쓸만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, 이게 잘 안빠지는게 핏이 좋아서 잘안빠지는거예요 네, 핏은 아주 괜찮더라구요 녹색도 마찬가지고요 어, 뭐 차이는 없고 뭐 사출 라인은 조금씩 있는데 뭐 그렇게 뭐 눈에 도달해지는 정도는 아니에요 이뭐 이렇게 잘 맞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열었던 보테가 이미테이션보다는 조금 두꺼워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케이스 두께 정도 좀 두꺼운 왜 보호되는 젤리 케이스 있죠 한그 정도 두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, 마지막으로 실리콘 케이스 그냥 실리콘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진짜 1000원 0.9불이니까 뭐한 1200원 정도 하는 거여서 그냥 사봤어요 한번 뭐 그, 저, 뒷면에는 도트가 돼 있어서, 그, 저, 이렇게, 눌림 표시 같은 거는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뭐, 적당하게 그냥, 한번 사봤습니다. 저거는 차고 다닐 것 같지는 않아요. 네. 그냥, 저냥, 잘, 손에 그릴 값은 확실히 좋고요. 두껍지가 않아서, 저는 두꺼운 케이스를 좀 선호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, 얇게 쓰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렇게. 4개 샀는데 7,000원이면 네 굉장히 저렴하죠 다만 배송기간은 한달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실패한 것도 말씀드릴게요 이 케이스는 알리에서 샀어요 한 2,000원, 한 3,000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이 케이스 이거 이게 뭐 무슨 아뭐이 상표 있는데 하여튼 개 이미테이션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 실리콘 재질은 되게 부드러운 재질이라서 자꾸 만지고 싶은데 지금 요 오른쪽에 있는 회색은 이게 거, 표면이 꺼글꺼글한 거글 재질이어서 아 너무 좀 이렇게 느낌이 손을 잡을 때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딱 사고 한번 끼워보고 그냥 바로 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얘는 저 고야드 이미테이션인데 이런 케이스는 저는 선호하지 않아요 이게 다 뚫려 있고 전체적으로 라운드 형태로 보호가 안 돼서 이게 개인적으로 너무 좋지 않더라고요 저렇게 지금 제가 끼고 있는 것처럼 라운드 되어있는 형태가 좋은데 그렇게 되어있지도 않고 또 나름 보태가 이미테이션이라고 한 3,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좀 실패한 케이스고요 뭐 기존에 오늘 샀던 거는 다 마음에 들어서 이런 거쓸것 같습니다 제가 링크는 어... 이 밑에다가 좀 게시, 게시글 밑에다가 다시 달아 드릴게요 컨펌까지는 이렇게 하고요 그냥 케이스 쓰실 때는 뭐 나쁠 것 같지 않아서 그리고 요즘에 하도 제가 포스팅이 좀 없는 것 같아서 <웃음> 예 간단하게 편집해서 올려봅니다 네 이상입니다